광산리 라인빌리지 테라스 소개 영상입니다. 라인빌리지는 지금 자연 녹지에 입지해가지고 주차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번 동 남아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전망도 좀 트여있기 때문에 전망 트여있는 거 찾으셨던 분들은 조금 원하셨던 세대 빨리 선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유모차나 아니면은 휠체어 같은 것들을 이동이 편이, 편리하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CCTV랑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라서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2층이나 3층 세대도 남아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현관에는 일괄 소등스 위치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전혀 지층 같지 않은 분위기에요 햇살도 굉장히 잘 들고 창호도 많아서 더욱 좀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구요 창도 이면창 구조로 밝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호는 kcc 창호 사용이 되어 있구요 네, 이제 앞쪽 테라스 데크로 좀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좀 넓어서 이쪽에서는 좀 다양한 야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방은 이제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공간은 벽면 통해서 두대까지 배치 가능하시고 식탁은 아일랜드 앞쪽으로 T자 형태로 배치를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네요. 아일랜드 앞쪽으로도 수납 공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 광파오븐 제공이 됩니다. 인덕션과 후드, 싱크볼도 잘 정리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뒤쪽은 이제 다용도실인데 이쪽에도 이제 장을 짜주셨기 때문에 안쪽에 세탁기 딱 배치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일러는 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숨겨놨고요 이쪽은 이제 뒤쪽 테라스인데 뒤쪽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공간 널찍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하게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은 이제 옹벽이에요 옹벽으로 막혀 있는데 위쪽 하늘은 또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부터는 이제 방과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 공용 욕실은 지금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타일도 이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벽면으로는 작은 화장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머리 말리시거나 드라이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작은방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와세대는 작은방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좀 어린 자녀분들 위주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셔야 될것같고요 저번째 작은 방 그리고 반대쪽이 안방입니다. 라인 빌리지는 이제 세대별로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드린 구조 말고도 다양한 구조들이 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 넓은 평형수나 아니면 다른 타입의 공간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은 작은 드레스룸 지금 시스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은 1층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